올해는 내 마음같이 이렇게 잘된것 같지는 않다 그래. 왜냐면 좀 더디가라는 형국이 있어. 우는 좋아. 후반기부터 내가 좀 좋으라는 형국인데 내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형국도 보여 이 사람이. 좋으면서도 많이 내가 좀소리를 보고 부딪히는 형국이라고 그랬거든. 변동수가 있는 애란 말이야. 사업을 하든 내거라도 있던 자리가 불안해서 움직이는 형국으로 보여. 안녕하세요. 사주 하나 갖고 왔네. 한번 봐주세요. 올해부터는 나한테 귀인도 생기는데후반기부터 내가 좀 좋으라는 성경인데 아. 내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형국도 보여요, 이 사람이. 좋으면서도 많이 내가 좀소레를 보고 부딪히는 형국이다 그랬거든. 이 사람 사주 같은데 이렇게 봤을 때는 원래 나라밥을 먹어야 되는 사주거든. 아마 작년서부터 올 수에 내가 그랬다 그러면은 부수치는 일이 좀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래.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한다 해도 올해는 내 마음같이 이렇게 잘된것 같지는 않다 그래 왜냐면 좀 더디가라는 형국이 서어 우는 좋아 우는 걸 시작을 한다든지 또 그러면 그런 운도 좋고 욕심도 많고 사람이 또 먹는 욕심도 많으라는 사주야 이 사주의 자체는 좀 약간 다혈질? 자기야 좋은 사람한테는 오링하는 스타일? 어떻게 보면 남자인데도 여자 같은 성향이 있다는 얘기야 왔다 갔다 하라는 성향이 있다는 얘기야 금방 좋았다가 금방 또 화냈다 이런 성향이 있어 이 사람 사주에는 만약에 사업 같은 걸 시작했다면 사업이 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승진을 했다 그러면 승진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데 왜냐면 옆에 귀인도 없지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있어 그래서 자리 이동수가 좀 보이는 게 있던 자리에서 내려오든지 이동을 하든지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야 올해는 좀 조심하고 가라는 게 그러니까 중반 운은 까지는 운이 안 좋지만 후반기 운은 괜찮은데도 그래서 나한테 기운이 없어 왜냐면 그러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이사 이렇게 많은 사람은 포옹을 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은 확실하게 조, 표현을 하고 나쁜 싫은 사람은 아예 아예 시, 상대를 안해고 이러면 은 내가 뭔가를 한다그러면 많이는 끌어안아야 되잖아 뭐 조금 약간 올해 수가 좀 불안한 수로 보여 내가 봤을 때는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이 사람이 내려온다 생각하면 다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할 거야 또 근데 올해는 좀 그래 이제 운이 좀 바뀌면서 내가 또 저기하고 내가 뭔가 덕을 많이 쌓아놓고 그러면 내가 또 다시 이제 올라갈 기회도 있겠지만은 볼록에서 올해 운이 조금 불안하게 보여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응. 이모이 누구군지 냐면 유희열 이모이왜 갖고 왔냐면은 표준 논란으로 음음. 때문에 이제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음음. 이제 13년 동안 하던 포 하차를 하시게 돼가지고 음, 어떻게든 올해 그런 운이 들어있고 그랬잖아 내가 사업을 하던 나랏밥을 먹데이 사주에는 원래는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사주인데 사업을 하던 내거라던 있던 자리가 불안해서 움직이는 형국으로 보이니까 이 사람이 올해는 좀 새롭게 시작을 해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형국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운이 지금 이게 걸려있어서 그래 이 사람 사주에 응, 저고 올해는 이렇게 변동수가 있는 해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딴 거를 다 정리를 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복귀 준비를 한다는데 언제쯤? 복귀 시작은 하겠지 계속. 근데 복귀가 그렇게 하루종에확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래도 뭐또한 번의 기회는 있어. 그래서 올해 만약에 새롭게 다 정리하고 했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내년도 내년부터 자리가 조금씩 잡히는 때. 수도 있다. 내년 봄 정도부터 조금 잡히는 형국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1년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 노년운 근데 원래 천년운이 진짜 많아 이 사람이. 천년은 돈도 많고 다 많아. 인간도 많고. 근데 노년에 갈수록 이 사람이 인간의 덕이 없어. 그래서 지금부터 인간의 덕을 쌓아야 돼, 이 사람이. 그래야 노년에 괜찮지? 돈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 뭐하겠어. 인간의 덕이 없으니까 이렇게 처참 샀으면 다 까먹는데 이 사람은 초년복은 진짜 많은 사주거든? 노년복이 없어. 뭐 음, 음악을 음, 좀 음. 비슷하게 만들어서 표절 논란이 있었어요. 응. 음. 앞으로 또 이런 게... 지금까지는 초년운으로온 거야. 그러면 이제 50이 넘었으면 노년운이 그렇게 썩 많이 좋지는 않다는 얘기지. 자꾸 욕심이 있어도 가만 있지는 않을 거야, 아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노년은보초년은이 진짜 많으니까 초년에는 겁이 없었단 말이야. 지 밑에 살아먹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조금 죽은 형국이야. 그러니까 아까 할머니가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형국이 돼버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그래.